제 좋아하는 별명 제 좋아하는 별명 이거지 그러니까. 좋아하는 별명 아, 좋아하는 아, 별명은 아니 별명 이건데 별명으로 갈까요 상 씨가 선 별명으로요 난, 난 가장 좋아하는 거 썼어 창 형이 이루지 못한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다 알겠다 <웃음> 창빈 형의 드림, 드림 별명 그 뭐지? <웃음> 형이 데뷔 초 때부터 그렇게 얘기했던 거야, 오케이 조하나. 됐다 그게 됐다 됐다, 됐다. 저, 저, 저, 저, 저, 저. 얼굴 좀잘 그렸다. 그지. 제일 좋아하는 거? 수식어야? 응. 아, 현민이 형이 가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고. 어. 너가 계 어. 어. 그래. 하나, 자, 둘, 어필, 셋. 어필, 어필. 자, 비주얼 담당. 난 어필할 만큼 어필했다. 3대 빈. 한국의 3대, 3대 원빈. 아, 3대 빈. 원빈, 현빈, 창빈. 아, 잠시만, 잠시만. 어때? 아, 마음에 들어요. 아 좋아. 아 비주얼 담당 너무 마음에 들지. 돼끼 너무 마음에 들어. 비주얼 돼끼 아, 더 마음에 드네. 그지? 돼끼 좋아. 아 뭐야 코왜 그래? 야 형, 이거 뭐야? 뭐야? 돼지토끼. 아 돼지토끼. 돼지토끼. 아, 돼지 아, 아 저거 마음에 안드는데 너? <웃음> 제이트리다비 한유 한인가? 아잘 가라 하나. 너무해요. 하나. 아이, 센스가 없네. 너무해요! 어, 괜찮아 괜찮아 장, <웃음> 아, 장. 어떻게 알았어요 비 뭐? 그거 알고 있었어? 알고 아, 좀 있지 형은 나에게 원빈 선배님이고 현진 선배님이야 아 그래? 네? 어. 고맙다 응 음, 그래 그래 응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어, 그래. 좋으시겠어요? 어 그래? 음. 자 다음 문제는 자, 다음 현진이 네야 맞춰봐 현진씨의 장버릇은? 아이사실대로 아, 아, 아. 아, 적으면 되나요? 나나봤았으면돼 잠깐만 아, 그래. 제가 몰라 제가 오늘에도 아침, 아침에 어, 뭘 하고 어떻게? 왔거든요 나뭐 했잖아. 지 <웃음> 되게 잘때 이분이랑 되게 친해지죠. 음. 아나 이거 쓰면 현재 이거 기억 날지 모르겠다. 이거 말했던 거 끼네. 일단 창빈이 기억 날 거야. 장빈 형 찾기. 아. 장빈. 아. 저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제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골라 골라주면 됩니다. 아, 오케이. 다 적었죠?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짜잔 명치기. 뭐야, 격대리. 야너 이거 기억나? 첨미랑? 어? 아, 지하상다저 그거 스키 점프로 표현했어요. 아 그래? 아 해봐 해봐 해봐. 해봐. 어, 현신이가 아, 자고 있었어. 어, 우리 가 바닥에서 왜 깨운 거야? 새벽에 현신아 우리 이제 가, 학교 가야지. 딱 깨어났는데. 우우우 우. 기억 못해. 어, 진짜. 연습생 때연생때 사실 좀다 맞는 것 같고 응. 난 필릭스 께 가장 아닌 것 같아 맞아 잠버릇은 아, 아니야 아. 연습생에서 자기자지만 잠버릇은 아닌 것 같아. 아니 자신의 아. 얼굴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얼굴이? 어, 아. 다 마음에 들더 같잖아. 아니 정수리? 정수리 남자야. 무슨 소리야? 어 오케이. no. 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오케이, okay, 자 됐나요? 네. 난이찮로 생각해. 자, 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가괜으면 오케이, 괜들아괜시아아괜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괜아괜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눈썹찮아 괜찮아. 왜 <웃음> 일단 너 먼저 동공 동공 오야 너 나랑 아, 같다 치아 치아 치아 치아 아니가 또 치아면 치아 치아, 치아. 치아가 치아가 너무 이뻐 건치 건치입니다 어. 네. 일단 건치는 맞으니까 젠부 젠부 아 너는 너무 맞았고 얼굴은 전체 아 나, 좋아요 나도 전 엄청 맞았지 형도 맞았지 나는 <웃음> 왜왜왜아 코가 너무 이쁜거 알겠는데 옆테날옆 테가 장난이 너 이거 옆에, 봐봐 앞에 봐봐 아, 그럼 옆에 앞에 봐봐 앞에 봐봐 응. 앞에 봐봐 어. 야나 진짜 콧날이 베이거 같은 게좀있습니봐안 배워. 아, 창빈, 아, 형. 창빈 형, 샹빈이 형, 샹빈 형, 샹빈 형, 빈 형, 빈 형, 빈 형, 샹빈이 형, 샹빈이 형, 샹빈이 형, 샹